자 이번에 수원 영통에서 푸르지오가 분양 공고를 냈습니다 네. 네. 시간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모델하우스 투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모델하우스 보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테리어 전문가가 보는 이 모델하우스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빌TV 남기열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내집 마련 꿈을 함께 합니다 사채널박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 대표입니다 네. 뉴빌TV 남기열 대표님이십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평면도는 간단하게만 살펴보시죠. 아, 저희가 옵션 편을 찍었는데, 어. 84A를 두고 찍었어요. 84A를.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이 모델에서 84C였어요. 어, 84C였어요. 네. 어. 그래서 84C를 다시 한번 어. 평면도를 두고 이야기를 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84C 타입 음. 평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네, 살펴보시고요. 자, 기본적인 것부터. 어, 기본적인 것부터. <웃음> 네. 네. 일단, 포베이. 하나, 네. 둘, 셋, 네 개의 공간이 네.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통풍이 네. 안 됩니다. 마통풍이 안 됩니다. 네, 네. 이게 항상 이거를 우리가 주방 쪽에 그래서 이쪽 그 주방 쪽에 네, 대신 창이 있어요. 어, 어, 주방 쪽이 이제 요, 요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 네, 없이 네. 이쪽으로 들어가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코에 붙는 형태에 다동플레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짚어드리고요. 아, 네. 그다음에 알파룸 대신에 펜트리를 음. 크게 넣었습니다. 현관에서 음. 이어지는 펜트리예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이 네. 아, A타입 대비해서는 조금 콩만해 콩만해 아, 작죠 어, A타입에서 네. 미러되면서 이걸로 네, 네. 변경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네. 드레스룸이 확뚫어내다 <웃음> 그리고 이제 맛통풍이 아니다 맛통풍이맛통풍이 맞동풍이, 네. 맞동풍이라... 원래 A타입은 맛통풍이빅겨풍아 빅격풍 빅겨풍 평면은 요 정도면 설명이 네, 네. 될것 같고 뭐 기본적인 상황에 네. 대한 거는 그 정도고 네. 제가 좀 첨을 하자면 아 이런 예. 아, 거 있잖아요 요새 여기에 주방, 욕실을 보면요. 아. 건식으로 해서 세면대 빼는 거. 그러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죠? 아, 마음에 음. 드는 거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실하고 요새 리모델링 시장에서도 화장실 안에서의 세면대를 바깥쪽으로 되돌리면 빼려고 하는 경우가 음 많단 말이에요. 왜? 손을 씻는 거하고 이제 분리되니까. 그렇죠. 그 좋은데,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디자인 할 때,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 복도에서 봤을 때 저쪽 부분이 어떻게? 해? 디자인이 이쁘지 않거나 거리 달려 있으면 바로 아 보인다 항상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 여기에다가 다시 중문을 달아놓잖아요. 중문이나 포켓도 하나 이런 음 문을 달아놓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낼지 좀 고민 좀 더. 궁금하네요. 하나에. 네. 드레스 우리가 작다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네. 정말 치명적이다. 아왜 치명적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타워형은 봐보세요. 치명... 기본적으로 작잖아요. 보면 네. 우리가 지금 이 평면에서 왜 치명적이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있으면 우리가 부박이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붙박이장는 여기다 못 넣는다고 또 여기다 창이 또 있어 아 창이 또 있네 네. 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밖에 또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 여기가 또 사이즈가 되게 작아지잖아요 모든 가구 배치가 되게 애매해지는거요 애매해지는, 애매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이 평면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빗겨풍 <웃음> 빗겨풍에다가 드레스룸도 되게 작다 근데 왜 84C를 이 모델하우스로 만들었을까요? 아, 84A가 전략적으로는. 그냥 잘 나가니까. 잘 나가니까. 음. 좀 약간 이런 것들로 해서. 좀더 꾸며가지고. 꾸며가지고 예쁘게. 보여주면. 아. 예, 하려고 했겠죠 예. 네. 어, 궁금해가지고. 어. 84C 한금 오랜만에 만들었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쁜 거를 그냥 네. 더 이쁘게 꾸며가지고 팔 것이냐. 네. 아니면 조금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모델하우스를 통해 눈 속임을 해서 <웃음> 팔 거야. 예쁘게 근데 이게 해서. 후자다. 뭐이 정도 음. 보시면 될까? 네. 뭐 바로 들어가 오. 보시죠. 어, 네. 들어가 보시죠. VY s t a r t 자 이제 현관에 왔습니다. 한번 음. 쭉 둘러보시라고 제가 둘러볼게요. 돌려볼게요. 현관 어? 지금 현이에 와는 거죠. 네, 형. <웃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에이. 여기는 열어보면 이제 신발장이고. 아 신발장도 열어보게 놨구나 네, 그리고 음. 현관 페트리. 와. 음. 짜잔. 근데 별로 안 넓은 것 같다. 그, 뭐지? A 타입 넓고, C 타입. 아, C 타입은 그렇잖아. 안 넓군요. 네. 그러니까 C 타입은 여러모로. 아, 아 좀. 그러니까 앞... 미러된 타입에서 비슷한 형태인데,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음. 근데 어쨌든 자, 제로섬이잖아요. 아, 왼쪽은 뭐 그렇긴 때문에, 네. 여기가 좀면 다른 데또넓어봐요 뭐, 그렇겠네요. 네. 네. 어쨌든 조금 아쉽다. 음, 많이 아쉽다. 아, 뭘, 네. 멀고 조금 아쉽다. 네. 많이 아쉽다. 자, 대표님, 여기서 뭐 추가 설명할 만한 게 있을까요? 아, 그래요? 일단은, 크... 턱? 이거. 턱, 우리가, 턱. 어... 턱 하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 턱감 생각나는 거없나요턱 넘어진다? 아니, 근데, 아. 우리 그박 대표님 여기다가 뭔지 나는 거 알아요? 아, 야, 저 대학이 그, 그, 그, 얼마나 온 댓글창 봤어요? 야, 아이디어가 정어떻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뭐, 그런 댓글 막, 여기, 확 대단해. 근데 사실 이게 네, 네. 이유 어찌됐든 있는 데와 없는 데다 살아봤거든요. 네, 네. 없는 게 훨씬 편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작은 차이가 예를 들어서 요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 안에 뭐좀 작긴 하지만 네. 캠핑 용품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구르마라고 해야 되나 밀차라고 해야 되나 뭐라 고 해야 되나 음, 그거를 네. 올려놓고 할때 턱이 있으면 너무 불편해. 아 그냥 쓱 밀면 되는데. 쓱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골프백 같은 경우도 음. 이제 우리가 운동 한번 하고 또 요새 골프를 들어가 되고 와. 그럴 수도 있다. 아, 알겠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게 네. 좋다. 없는 아, 게 네. 좋다는 거고. 아, 너무 빵 터졌어요. 예. 음.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 네, 예. 네. 일반은 여기는 그죠? 그 상업은 고정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네요. 음. 이런 뭐, 특이할 게 없고. 네. 너무 좁다. 너무 좁다라는 음. 거고. 바닥을 보면요. 바닥에 타일이 이게 이제 테라조 타일. 많이 보지는 못했네요 이거를. 테라조 타일인데 이 테라조 타일이 실질적으로 잘 맞으면 엄청나게 이뻐질 수 있어요. 아, 이걸 가드 경우 뭐냐면 현관의 깊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 이런 느낌 나는 내 너무 짧아요. 아, 잘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어. 음. 여기 지금 픽스, 여기 픽스 들어가고 여기가 브론즈 경으로 들어갔네요. 네. 근데 사실 은 이런 어떤 손잡이가 계속 눈에 이야기하지만 너무 이제 눈이 거슬리는 거예요. 예쁘지 않습니까? 딱열수 있게. 음, 예. <웃음> 디자인 정답은 없는 거니까. 아, 정답 없는 거요 저도 많이, 좀 호응 좀 해주세요. 많이 늘었네. <웃음> 이해는 얘기하면서 안 되면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정답이 아, 없는 아,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거실로 갈까요? 거실로 가볼까요? 네. 음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난간대가 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방 이렇게 생겼고요. 음. 네, 주방 은 이런 느낌. 음. 아트월은 이런 느낌. 음. 제가 기억에는 이게 옵션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리고 간접등도 옵션이었고 음. 그랬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뭐 무난하네요, 그죠? 네, 무난해요. 감이 무난한데 뭐 무난한 뭐예요? 감옥 난간대 눈앞에 이게 이제 사람이 감옥 난간대 이야기니까. 아예 계속 아. 이게 감옥 난간 난간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네. 유호한테 예쁜 애 받았어? <웃음> 받고 싶어. <웃음> 이게 이제 비용적인 부분하고도 시길 되거든요. 음. 이게 난간대가 이제 눈에 이렇게 가로 프레임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창으로 했을 때와 어, 난간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세대당 100만 원씩만 해도 금액이 어, 얼마예요? 엄청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건설사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대다. 음. 전가 하는 거죠. 시는 거니까. 음. 그런 의미서좀 봐주시면 이만큼 되고. 싸졌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어알겠어알겠 <웃음> 알겠어. 하여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네. 그런 거. 고 네, 네. 지금 여기도 보면 조명 같은 경우도 조명기 간접으로 들어가는 거가 네, 네. 이제 그 옵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옵션 편에는 얘를 다루지 않았는데 네, 네. 거 거기는 없었어요. 음, 내용이. 음. 근데 공고에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타일은 이제 600에 1200 각자 타일 썼네요 그죠? 네 이것도 썼고. 옵션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여기서 보면 약간 특이, 특이하다고 특이 표현이 좀 그런데 문 프레임 끝까지 올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최대한 문 자체를 높게 하려고 오. 하는 거죠 보통 여기 이제 보통 보면 여기 난마라고 해서 아. 살짝 내리는 경우들도 네네. 있는데 문을 끝까지 올려서 조금 더 공간감을 확보를 했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고 전체적인 색감은 베이지 톤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그죠? 전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괜찮은 거 같고 바닥 항상, 타일도 그렇고 그 항상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거할때 지금 여기 있는 이 타일 라인하고 여기 벽 타일하고 라인이 안 맞잖아요 아 살짝 안 맞네요 그쵸 이거 스타트 포인트가 달라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거 스타트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현관부터 타일을 이제 들어올 때 음. 바닥 타일은 그쪽에서 맞추고 아톨르 타일은 또 아톨르 타일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안 맞을 수 있다 음. 자 그리고 어 복도 펜트리 있네요 음, 복도 펜트리 들어가볼까요 예. 오 넓다 자동반사야? 뭐. <웃음> 오, 질로오아 <웃음> 넓잖아요 근데 아, 넓네요. 좁진 이제, 않잖아요 예. 이게 현관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 차라리 네. 이게 현관으로 갔었으면 차라리 근데 차라리. 예. 이거는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어쨌든 주방을 넓게 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오, 그렇죠. 현관을 느끼고 싶은 사람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하면 현관을 선택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음, 반반입니다 아 뭐예요? <웃음> 조금 절축해서 아... 조금 이렇게 주고 있요아네 대표님 생각에 클라이언트가 제가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웃음> 자 이제 주방 한번 보시죠 네, 주방을 네. 보면 주방이 음... 평면대로 봤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음...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좁아보죠 좁아, 좁아, 좁아, 좁아 보이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매상에서평면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기까지 벽을 계산하는데 얘가 가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가구에 대한 깊이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더 줄어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 가구장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아니죠 가구장 안하면 여기 그냥 다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어차피 들어가긴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저 표면 안 가보시죠 우리가 표면 상에서 볼 때는 보통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음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가구의 네 어, 냉장고에 대한 깊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보인다 그렇군요 더 좁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크네요 크죠 오. 보통 왜 그러냐면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냉장고가 뒤에 있는 공간까지 계산한다면 800, 네네. 뭐 좁으면 700 이렇게 계산하니까 엄청나게 음. 뎁스가 깊은 거죠. 음. 네. 자 그리고 주방 안쪽에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눈이 약간 그런 건 뭐냐면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음. 가다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 정리가 좀안돼 보인다. 음. 근데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창 자체가 크게 있으면 채광도 좋고 좋죠. 환기도 잘 되고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디자인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막좀 막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선들이 좀 많이 뽑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상하부장을 다 화이트로 뺐네요, 그죠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은 깔끔한 것 같아요. 어, 깔끔할수 네, 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음. 야 이제 건설사도 건설사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다 맞춘다고. 음. 우리가 대속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사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저희 거로 보고, 보고 그랬을까요? 보고했다고 보고 해줘뭐 <웃음> <웃음> 보고했으면 좋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영향력 어쨌든, 있는 거니까 그쵸. 어쨌든 라인이 다 맞아서 음... 보기가 좋잖아요 깔끔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식기세척기 위치가 여기 있는데 네.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항상 우리가 싱크대 쪽에 좌우추를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싱크대 기준으로? 싱크대 기준으로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이거는 뭐냐면 싱크대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차치기 전에 아니죠 뒤에 있는 거죠. 아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나 여기에다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네네. 뒤쪽에 네네. 뒤쪽에 넣더라도 여기 공간 주는 거는 오케이. 네네. 왜 이거까지 있는 상태에서 내려버리면 아예 그설 자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거는 좋은데 과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거를 이쪽에는 못했을까? 좁아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보세요 지금 보면 음. 여기도 여유 공간이 좀 있잖아요. 나에게 끝으로 몰고 최대한 여기다 라인에 좀 맞추고 여기다 가 폭을 확보를 600만큼 해서 하는 거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라는 생각이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간은 어쨌든 여기를 땡기려면 또 여기랑 또 간섭이 생기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이 다 간섭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했었으면 네네. 이쪽으로 옮기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음. 제 생각 대신 싱크볼이 조금 좁아지겠네요 좁아지는 처럼 느껴질 수는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공간을 원래 이게 시키자치기로 넣으면 600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600cm. 600이 닫혀있을 때는 또 넓게 쓸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는 거고, 음... 다만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너무 붙여서 네. 가까워. 아... 공간 자체에 가깝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러겠네요. 근데 저랑 만약 여기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할래 여기 하려면 저는 우측에 합니다. 아, 우측이 훨씬 더사용성이 좋으니까. 사양성이 좋으니까. 그랬을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음... 근데 분명히 뭐 이유가 있겠죠. 안 됐으니까. 좀 뭐, 있겠죠. 있겠죠. 다만, 음.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거 바보 같은 짓을 안 했다. 아... 저번 우리 그 현장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H4. H4. 아, 네. 찌찌뽕 아. <웃음> 야,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거기다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그것도 사용하기 편해요. 막 이렇게 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사용성 부분에서 정말 뭐, 뭐. 음, 뭐, 그래요. 뭐, 네. 노 코멘트. 넘 네, 넘어습니다 네. 네, 네. <웃음> 자, 이제 안방에 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렇게. 여기 이제 발권이 있고요. 아... 여기가 뭐지, 장? 네, 이네요. 이, 뭐, 그리고, 그거죠. 오키고래. 네, 그리고 드레스룸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음. 뭐 음. 어, 드레스룸 어디 있지? 음. 어, 이게 드레스룸이요? <웃음> 드레스룸 들어가는 거 있지 않아? 어, 어, 아, 좀, 좀, 좀 좁네요. 아, 좀 많이 좁네요. 예, 네, 그러네요. 아, 음, 저는 음. 근데 여기에서 약간 변화된 걸또 느꼈습니다. 뭔데요? 뭐냐면, 네. 잠깐 거실로 가볼까요? 네. 커트박스 간접 등이 들어왔어요. 오! 야, 거실에서 커트박스 간접도 들어왔어요. 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 기약이 있잖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니 한번 한다니까. 대표님 영상 안 보고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웃음> 그러니까 이게 네. 간접 컨택받스에 간접 등 들어가는 음...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음. 어, 예쁘네요 설마 확실히 설마 이거 디스플레이는 아니겠지? 아니어야될텐데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 그 어, 모르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 네네네. 이유 어찌 됐든 디스플레이라도 이렇게 한건 음... 처음 봤지 이런 음, 거는 꼭 해주세요 네네 대우 사랑해 <웃음> 해주란 말이에요 <웃음> 갑자기 <웃음> <웃음> 이거 붓, 자 그리고 네. 지금 여기 보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게 붙박이장 붙박이 아니고 이 시스템 선반 아 시스템 선반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붙박이장을 못 놓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시스템 선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이거 DP예요 옵션이에요 옵션이 옵션 옵션이에요 그 옵션 항목에 이게 당연히 나와 있겠죠 음... 우리가 이제 시스템 선반과 붙박이장은 사용성이 다르다 좀 다르다 어, 다르다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는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보면 참 이제 시스템... 여기다 놨네요 침대를? 어, 침대가. 침대가 좀작을까요사 뭐 여기서 이제 미니어처. 어... <웃음>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 보면 이 사이즈가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도 지금 이 사이즈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뭐 그렇죠. 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2000짜리를 놨을 경우에 사이드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중야되는다이거 음... 뭐다? 치수가 없다. 지수를 잘는거라뭐 저... 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파우더가 입식으로. 이런 음... 것도 사용...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처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제 앉아서 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드레스룸 들어갔을 때 근데 이걸 드레스룸이라고 부를만 한가요? 어, 드레스룸이라고 하자 아. 드레스룸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시스템 첫번 만들어면 드레스룸인거지 뭐 근데 너무 작다 너무 작네요 너무 작네. 제가 기대했던 드레스룸이 아니에요? 이거는 드레스룸이라고 하지 말고요 드레 <웃음> 이게 뭐예요? 드레 <웃음> <웃음> 닥터드레예요? 반만 어, <맘만에. 웃음> 일절말에꼭 이질 삼3불넘어가 네, 욕실요 욕실. 부부욕실 아 욕실은 뭐 오! 부부욕실에 음. 욕조가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아 아까 거기가 건식이라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그쪽에가 이제 공용욕실 쪽에 우리가 가겠지만 네, 네. 거기가 샤워부스가 들어가는 형태로 샤프트 때문에 공간이 좁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음, 뺐겠죠 여기다 넣고군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사무소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 욕실이 욕조가 있고 공용 욕실이 사업소에 있는 게 맞다고 전생합니다. 아 왜그러냐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놀러 오거나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반신욕 같은 거할 때도 그렇죠. 예를 들어 아빠 엄마들이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이제 네, 사인 그러니까 가족으로 봤을 때음 자녀 두 명과 아빠 엄마 있으면 아빠 엄마가 반신욕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꼭 차라리 한방 있는 게 낫고 음 손님이 외부에서 왔어요. 여기에서오면 샤워 같은 거할때 욕조에 샤워 힘들거든요 불편하죠 샤부시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음, 건식으로 세민들 뺐잖아요 그런 거 음, 저는 사실 이거는 맞다고 봅니다 음, 좋네요 음. 음. 발음 똑바로 어요 아, 좋네요 <웃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면 네 여기는 막 그나마 우리가 바로 전 영상에서 봤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차피 투톤으로 썼어요 음. 투톤으로 썼는데 그래도 요 라인에 맞췄잖아요. 요 라인에. 음. 우리가 저번 영상 그 현장에서는 이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 이랬는데 그나마 할것 같으면 라인 정리는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좀 보기가 덜 좋다? 불편하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300에 300, 300에 600각짜리 벽 타일과 바닥 타일 썼고 바닥 타일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톤 매치를 좀 해서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 타일보다 이 타일이 더 진하잖아요. 음. 그럼 전 사실 약간 불편해요. 아 그래요? 제 굉장히 생각인데 바닥이 조금 더 짙은 칼라 그래서 여기가 바닥으로고 얘가 포인트 칼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아, 그 약간 역 피라미드 같은 느낌 이요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좀 불편한 느낌 아, 그런 게좀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요새는 리모델링장에서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콘센트 다 대부분 많이 넣어주거든요. 요즘 그리고, 신축은 많이 넣어요. 어 그런가요? 네 아, 알고 있어요. <웃음> 아저좀 받아주세요. <웃음> 어 그런구나. 그리고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 네. 뭐, 여기 뭔지 아세요? 난간대 이구나 가이드 마. 가이드가, 가이드가 하는 이유가? 쏟아지지 네. 쏟아지 말라고. 이거 아, 뭔지 아세요? 난간대? <웃음> <웃음> 바구니. 바구니. 네. <웃음> 네. 바구니.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웃음> 이제 부, 공연 보시죠. 공 보시죠. 자, 공연 역시 제가 공유. 한번 설명을 아, 드려볼게요. 네네. 네. 네. 네. 자, 여기 건식으로 이렇게 아, 되어있고. 이거 좀 좋은 거 같아요. 여 문처럼 되어있네요. 판넬, 판넬. 판넬이네. 여기 문이 여기 있고. 이 사이도 또 문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잠깐,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웃음> 자, 네. 문이 있는데, 네. 문을 열면은 조금 좁을 것 같아요. 샤워치죠, 예. 예. 일 보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샤워 부스가 있는 형태. 네. 또 열면은 아까처럼, 오, 여기는. 뭘 자꾸 이렇게 놀래. 무야 <웃음> 뭐야, 뭐 두지마, 오, 두지마, 뭐야. 자, 리액션 기계. 아, 자, 예.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 건식 예쁜 것 같아요. 아, 예잘 예, 나왔던 네. 것 같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한번 둘러봤고요. 네네네. 네. 다 했네. 그만해. <웃음> 이제볼때 <웃음> 네. 사실은 어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뭐냐면 어차피 300에 600각짜리 벽탈과 300에 300각짜리 탈쓸거면 사이즈 그, 말씀하시는 그, 거죠? 그죠 요정도 네. 그 그냥 느낌으로 하는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좋다 복잡하게 뭐 거기다 포인트 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색을 너무 많이 불안하게. 넣지 말고 음. 왜 그러냐면 음. 우리가 리모델링 상에서 600에 600각짜리 하나로 그냥 다 해버리잖아요 음, 깔끔하게. 600, 600, 300, 600, 1200짜리 다 하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음. 매칭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차라리 그냥 이런 색감이 더 낫다 이거죠. 음. 더 나은 거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쪽 부분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복도에서 봤을 때 여기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게 정말 디자인적으로 이렇게밖에 못 푸는가. 음. 물론 이제, 물론 보면 실질적으로 요 앞쪽에, 요 앞쪽에 요앞쪽에 이제 포켓 도어로 해서 문을 닫게끔 해놨죠. 아 그러네요. 해놨는데 어, 문을 닫으면 깔끔하지 아요문을 닫으면 깔끔하죠. 근데 이제 문을 닫았을 때 깔끔한 것과 문을 이제 열려 있는 상태에서 거울이 보여지는 거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음. 거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좀 약간 복잡해서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네. 여기서 지금 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잖아요. 그요렇게 네. 그러면 이제 앉았을 때 사실은 다리가 앉았을 이제 때, 앉았을 때문 누가 문 열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근데 약간 이런, 예. 이렇게 돼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다들, 문을 열면서 예. 이렇게 예. 돌면서 예. 들어가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오오오오 예. <웃음> 불편할 수 있다 네. 어. 이제 그 정도로 봐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다 보셨는데 네. 인테리어 전문가가 보시기에 네. 어떠셨습니까? 아 이거는 지극히 평평적으로 봤을 때는 트릭이다 아 트릭이다? 우리가 <웃음> 만약에 예전에 네. 제가 그 탄상형 타워형 영상 아, 영상, 아, 영상. 예. 링크 다, 링크 어, 올라갑니다 네.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여기는 판상을 가장 한 타워형이다. 음. 판상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판상형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타워형의 구조다. 이게 맞동풍이 음. 아닌 비켜풍. 으로 <웃음> 돼 있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그 구조에서의 호불호는 좀 있을 수 있다. 음. 자, 두 번째. 드레스룸이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 좀 깜짝 놀랐어. 어, 너무 작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방에 있는 그 안방 공간의 일부를 팬트리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음. 드레스룸에 이제 시스템 선반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모음을 좀 해야 되는데 음. 그 자체도 디자인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붙박이장보다도 뎁스가 더 깊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안방에 있 네. 공간이 또 좁아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현관 쪽에 들어가 있는 신발장의 팬트리와 주방에 있는 팬트리가 사이즈가 또 주방이 너무 좀 비대하게 현관보다 크다 보니까 현폐성에 음. 대한 문제 이런 음.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많이 무난하다. 네네. 아, 읽, 뭐 소소, 뭐 평면적인 거는 괜찮은데 마음제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평면적인 형태가 판상형이 아닌 타워 형태를 판상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우 입장에서도 모험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약간 덜 이쁜 평면을 보여줌으로써 그걸 이제 해쳐 나가려고 했던 음. 어,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정면 돌파. 그래 좀 보이네요. 네.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낯설었거든요. 음. 전형적인 아, 타워형은 음. 아니잖아요. 전형적인 타워는 아니죠. 그렇다고 네. 또 완전 판상형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 놓지. 네, 약간 예. 약간 퓨션이니까 궁금했어요. 음. 영상 보면서. 그래서, 많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평면들 자체가 생소하지만,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꿀팁 하나 이야기할까요? 뭔데요? 청약을 이런 평면에 넣어야 당신이 잘되니다 아, 꿀팁이네. <웃음> 왜? 네. 비행기니까. 비기니까 네, 네. 당연히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떨어져야 음. 당첨이 되고. 그렇죠. 네. 수요평가이면 네. 제가 볼 때는 뭐초기에기좀꽤 나오지 않겠어요. 어, 그래도 네. 아까 가점 40점 정도 예상하시더라고요. 어, 40점. 네. 수원이4 0점이뭐 낮지 않은 점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뭐그 정도는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쿼터매드 한점으뭐 네. 평가. 네, 평가? 아까 뭐? 네. 거 네. 네. 예, 궁금하다. 아. 어. 아, 시청자의 반응이 궁금하다 궁금하네. 아, 그럼 거기에다 답변 네. 내가드리 걸로 하고. 아, 네네. 네, 네. 내집 마련의 꿈과 함께합니다. 할집 채널이었고요. 오늘도 음. 인테리어 전문가 남겨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웃음> 좀 제발 좀 남겨주십시오. <웃음>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come closer, my dear, because all is well.